길게 나있던 줄들이 지금 개미들이 다 먹어서 제가 닦은 게 아닌데 지금 줄이 다 없어졌어요. 제 개미들이 먹어서 없어진 줄이에요. 제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10시 30분 아침이에요. 아침 되니까 또 개미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지금은 11시 15분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개미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여기 밑에 방울은, 그, 개미약 뿌려주면서 흘러내렸던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개미들이 이렇게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지금 여기 끊어진 데 같은 데는 원래 흘러내렸던 개미약인데 개미들이 먹어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닦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리고 여기도 여기 라인도 지금 개미들이 다 먹은 라인이에요. 원래 쭉 연결됐던 부분인데 그랬고 다시 이렇게 개미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쭉 제가 지금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미들이 와서 자기네끼리 정보 교환을 하는지 지금 열심히 또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흘러내리다가 지금 창문 틈, 틈에 제가 쭉 부어줬더니 흘러내리다가 지금 여기에 방울이 맺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개미들이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건 개미가 다 없어지는 것도 바라는 일이지만 지금 벽에다 그림 그려놓은 것들을 개미 악으로 그림 그려놓은 것들을 개미가 다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게 개미들이 다니는 길에 아야 된다는 게 지금 이제서 이해가 됐는데 제가 지금 그릇으로 이렇게 여기에도 담아놨고 그리고 여기에도 담아놨고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먹어요 안먹는 이유가 여기가 개미가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도 다많았고 근데 하나도 안먹어요 안먹고 지금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쭉 벽에다가 그냥 개미 다니는 길에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떨어진 것까지 근데 그게 길이다보니까 개미들이 와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